안녕하세요.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어, 이 주식채널은 코스피 2021개, 코스닥 1630개, 도합 3651개의 종목을 매일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주식시장은 뭐 확률이죠. 확률이 뭐 50%만 넘은 확률만 가져도 어,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성과를 볼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. 그래서 이 예측을 어뭐 타이어 쪽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면 만약 에 흐름이 이제 뭐 꺾여서 어 생각과 예측과 반대로 간다면 또 주식시장은 예측과 대응입니다.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 예측했다고 100% 다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. 어 하지만 또이 타이어 관련주는 지 그동안 2차전지 2차전지 주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모터 쪽으로 좀이 흐름이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히토류가 대부분 다 모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모터의 재료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네오디움이나 이런 쪽이 그리고 지금은 타이어는 부각을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, 지금 가장 핵심이 2차전지 였지만 그 뒤로 이제 리튬 소재 쪽 히토류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는 뭐 크게 바퀴하고, 어, 타이어하고, 모터, 배터리, 그리고 본체, 뭐 이런 몸뚱아리하고, 유리, 또 안에 들어가는 뭐 OLED라든가 이런, 이런 어, 쪽, 기업들이 어, 최근에는 이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. 2차전지는 너무 과하게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,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에 되어 있는 상태인 기업들이 대다수가 있고, 또, 전방산업이죠. 이 현대 기아차들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어 3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 먼저 이 타이어 관련주로는 이제 에머리지부터 다이나믹 디자인까지 가 있고, 에머리지가 상승률은 가장 좋았습니다. 뭐, 금호라든가 한국, 또이 넥센이 이 3사죠. 우리나라 대표 3사고. 다이나믹 디자인은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좋았죠. 이툰 관련해서. 하지만 또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낙폭이 이제 가장 컸습니다. 에머리치가 가장 상승률이 좋았고 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그동안 이 타이어 3사가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배경은 가장 큰또 문제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. 글로벌 해운 대란으로 인해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. 그때 어땠냐 하면 한국타이어가 20년도 2천억 수준의 물류비를 부담을 했다면 21년도에 1조원가량의 지출을 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이 타이어사들이 그 정도로 이 물류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의 30%를 차지하는 천연고무 가격이 35%가량 급등하면서 역시 이제 타격을 받았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기차에 그래서 전기차나 또 완성차들 기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어이 아무래도 타이어 3사들이 계속 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주식채널에서 타이어 투자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상하이 컨테이너 우림지수가 이 지금 현재는 최고치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까지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. 어 지금 HMM이 과거 뭐 홈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지지부진하죠. 어, 좀처럼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런 이유도 지금 운임지수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타이어 원료도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이 교체 타이어의 수요는 이 경기가 둔화될수록 수요는 감소하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 타이어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. 그래서 2030년까지 어, 요, 이 타이어 전망이 아주, 뭐, 이, 이 타이어주에 큰 영향을 미칠 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타이어에, 어, 어떤 업체가 빨리 이제, 어, 이 매출을 또 확대하고 점유율을 향상시키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에 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, 이 현재 우리 타이어 시장 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과 어 현재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에머리지가 7.38 시가총액 1000억원대 수준입니다 부채는 13으로 가장 낮고 PBR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넥센이 2등주 그래서 금호 넥센이 거의 뭐 주를 이루면서 타이어 업종 어 추세를 좀어 이끌고 있는 종목은 이두개 종목입니다 실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닥 그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죠 어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1조 2천억 얘가 8천억대 수준이고 이 동아타이어는 고배당주입니다 8.27%의 고배당주 PBR을 보시면 동아 넥센 한국 한국엔컴퍼 이건 이제 지주사죠 넥센 그리고 한국엔컴퍼는 한국타이어 지주사고 그래서 어, 보시면 0.5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퍼는 뭐 7배 6배 뭐 이런 낮은 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은 이제 한국타이어가 가장 무거운 사조원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퍼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. 이 죽다가 살아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기업, 기사회생한 기업이 가장 상승률이 좋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을 때두 번째 상승률이 좋고 그다음 영업이익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다 뭐 이런 기업에 더 열광을 합니다. 실적이 잘 나오고 뭐 대형주 큰 이, 이 이런 무거운 종목은 어 어떤 그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뭐이 월등한 실적을 내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좀처럼 잘 움직이지는 않,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이 어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또 동반해서 같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요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어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이어 관련주 어, 사업 내용과 실적을 보시면 먼저 에머리치 얘는 관련 테마로는 타이어 섬유 의복 의료용 마약 관련된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중국의 이 중국과의 관계가 이 악화되면서 에머리치가 나라으로 갔었습니다. 2년 6개월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됐고 거래가 재개되면서 좀 흘러내렸지만 지금 1,500원 대에서 이제 반등을 했죠. 그리고 최근에 좋습니다. 지금 흐름이. 수급도 뭐 왕창 이제 들어와 있고. 어, 그래서, 어, 이 재생 타이어 또 신타, 신상 타이어 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상장이 됐고,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, 소매 사업 부분에서 이, 이 주요 사업이고, 카나비스가 있습니다. 얘가 이제 카나비스는 이제 의료용 대마 사업이고, 어, 그래서 또, 미국 각주의 의료 매장, 파파야 브랜드로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에머리치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가스텔 바작이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이형제 그룹 쪽이죠. 방미 경제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미 진출기 대감으로 가스텔이 움직이면서 이 섬유의보, 이 타이어지만 이런 테마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수급을 좀 받으면서 조동시에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 조정시 마다 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이 가격을 이탈하지는 않으면서 꿋꿋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금어 타이어 타이어 대장주 입니다 어 얘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서 8개 타이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는 이 적자입니다. 중국에 뭐 우리가 이 수입이 더 많습니다. 하지만 베트남은 흑자국입니다. 대, 대한민국에서는 뭐 가장 이제 효자국가죠 여기를. 그래서 베트남 쪽 관련 기업들 아주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오리온이 어 가장 이제 대장류로 치고 나가고 있죠. 이 베트남 관련주 중에. 어 그리고 이이 이 매출은 판매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이 자재 가격을 인상을 했죠. 타이어 가격을 삼사가 다 인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판매 수량까지도 늘었고 그러면서 또 물류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실적을 보였느냐 면 영업이익이 21년 5억 원대에서 22년 4분기에 180억 23년 1분기 올해 1분기에 538억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81%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10년 내 최고의 실적을 찍은 게 금호타이어입니다. 그와 무관하지 않죠. 지금 1월부터 뭐 꾸준히 상승했고 지금 이제 어느 덧 라운드 피겨인 5천 원 가격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금호 타이어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또 어,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넥센 타이어. 어, 얘는 국내 비중이 18, 19. 해외가 81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센은 앞으로 해외에 관련해서 또 물류비가 대폭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면 또 좋은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금호나 또 완성차인 현대기아가 꺾이면서 최근에 좀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동아타이어, 타이어 튜브가 주력이고 지금 유가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항상 얘는 이제 유가 환율을 보면서 어, 봐야 될 종목이고 타이어가 움직이면 얘도 이제 어느정도 같이 움직이죠. 실적은 뭐 좋았습니다. 14% 증가했고 또 이익도 44% 증가한 238억을 올렸고 여, 여기 있는 중에서는 가장 이제 고배당주입니다. 저점은 계속 이제 이탈을 안하고 있죠. 이 추세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. 뭐 이런 큰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동아타이어 넥센타이어 지주사인 넥센이 거래량은 뭐 8천주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횡보 중이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이 타이어 3사죠. 3사가 90%를 과점하고 있고 이 중에 점유율 1위 기업이 한국타이어 타이어입니다. 어 실적은 뭐 17% 매출 증가 또 9%, 13% 증가한 이 순익은 13%가 증가를 했지만 어 넥센이나 금호에 비해서는 좀 아직 약한 수준입니다. 상승세는 한국앤 컴퍼니 예, 지주사죠. 어, 얘도 뭐 거의 같이 이제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어 어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 완성차 기업이 어 계속 좋은 실적을 좀 보여 준다면 이 타이어 업체 또 전기차 어 계속 이제 그 확대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어, 증가한다면 또이 타이어 업체에도 어, 계속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물류비라든가 또 천연고무 같은 이런 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, 그 관련돼서도 어, 잘 살피면서 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